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입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12월 마지막 주 방송입니다. <웃음>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웃음> 오늘 12월 마지막 주 5주차인데요. 네. 저희가 핫 이슈 키워드를 오늘은 야누스 투자 전략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아, 뭐 1월이 <웃음> 예. 어차피 제2월이가 그 예. 야누스라는 뜻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12월 마지막 주니까 아무래도 내년도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에 많은 네. 관심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마지막 주는 주 자체로 또 중요한 네, 의미가 있고. 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꼭지로 한번 진행해 드릴 건데 네. 야누스 투자 전략이라는 꼭지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12월 마지막 주 산타리리와 네. 1월 효과를 같이 한번 보고 두 번째는 1월 효과 이후에는 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으로는 그렇다면 또 1월 효과 이후에 포트폴리오 조금 중기적인 건데 네네.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이런 세 꼭지로 오늘 야누수 투자 전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월 마지막 주 2021년 마지막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 여러 가지 뭐 사정 속에서 네, 거래량은 네.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약간의 우리가 예측치 못한 예. 이런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음.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 어, 지금 이제 12월 보면은 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음.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은 어, 1월달에 거래량이 대략 26조 정도 음. 거래를 했거든요. 올해 예, 1월입니다. 예. 26조. 2월만해도 19조 정도 음. 거래가 됐는데 지금 이제 12월에 들어서 22일까지 지난주 음. 22일까지만 해도라도 해도 일평균 대략 10조 정도 뿐이 거래가 안 됐으니까 예, 예. 반토막이 난 거죠. 음, 그러 예. 그런 와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2조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실망매도 있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호황을 이룬다고 해서 음.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음. 어,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중에 개인이 투자 저기 순매를 음. 했다는 건 어, 아무래도 어, 기, 대주주 유권에 대해서 음. 벗어나기 위한 예. 어, 투명화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삼성전자에 많이 유독 그래도 <웃음> 물려 있다 보니까 <웃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또 번져 이오니까 들고 도망치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같니요 예, 지금부터는 하디쇼. 어, 예. 야누스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예, 예, 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가 12월 마지막 주 이거니와 또 산타렐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1월 초순까지 예, 예, 예. 중첩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산타렐리와 1월 효과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예. 조금 자, 여기에서 나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음. 이제 그 뉴스에 좀그 예. 오늘 뉴스도 계속 나오는 게 미국에 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자, 확진자 수와 관련돼서는 어디서 확진자 수가 정점인지를 음. 우리가 현재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정점이 있었던 사례가 두 가지가 예.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은 델타 변이가 언제 정점을 음. 이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미크론이 최초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는 남아공에서의 음.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음. 전개되고 있느냐 이두 개를 좀 봤으면 예. 좋겠는데 현재 어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음. 대략 한 30만 명까지 음. 지금 올라왔어요. 예. 24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어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델타 변이의 최고 정점보다도 음. 두배 정도의 근접한 숫자의 예. 확진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여기서 델타 변이는 어떻게 됐냐면은 9월 1일 음. 16만 명을 정점으로 음. 해서 꺾였어요. 예. 어, 16일, 저기, 9월 1일 16만 명을 꺾였고, 음.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최초 발생한 음. 남아공은 이미 에, 정점을 찍고 꺾였어요. 음. 그런 것을 대입을 해보면, 현재 미국에서 이제 아까 음. 델타 변이의 피크와 어, 남아공의 오미크론 피크를 음. 대입해 보면, 미국은 어느, 어느 정도냐면 1월 말, 대략 이제 한달 후가 되겠죠. 예. 1월 말, 대략 280만 명 정도가 정점일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9월 1일 음. 델타 변이의 피크였다고 한다면 확진자 피크였는데, 예. 그 이전에 대략 8월 정도에 또 다시 주가가 되, 어. 살아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때 여러 가지, 이, 델타 변이 말고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뉴스가 많이 음. 있었음에도 발, 불구하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어떠냐 이런 얘기가 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 턴 음. 아운드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따진다면 1월 말에 280만 명이 정점이라고 한다면, 음. 어, 주식 시장에 저점은 음. 어 델타 아니 신, 저기 오미크론에 의한 저점은 12월 말 또는 1월 초가 되는 거죠. 주가는 선행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 있어서 지금 산타렐리도 조금 약간 물러건너간 느낌도 있고 우리나라 치면은 28일날 음. 그 주식명부 음. 폐쇄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다음 이번 예. 주가 결국에 있어서는.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즉. 1월 아, 효과를 위해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1번, 어, 야누스 젤레 1번, 산타렐리 1월 효과와 관련돼서는 음. 현재 오미크론이 음. 그, 그 중심에 있다면 오미크론을 유지로서 어, 유지를 해본다면 이번 주를 굉장히 신중하게 음. 접근하면서 잘 노려봐야 될 음. 주, 저기 한 주간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1월 효과 이후 올해도 보면 네네. 2021년도 보면 네. 1월 달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어느 순간 툭 끊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1월 효과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자, 어떻게 조금 정리해 보겠요자 이제 1월 효과인데 1월 효과는 보통 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주주들의 저기 매도와 이런 것 때문에 음. 12월에 안 좋다가 다시 또 물량을 예. 그대로 또, 어, 사, 사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음. 중소형주가. 유지로 좋은데, 작년에도 1월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 예. 아, 올해도 1월 음. 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2월 달에 들어오면서 1월 효과가 사라지고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 예. 배경에는 저거가 있었죠. 미국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그때. 음. 예, 0.9% 대에서 예. 1%, 저기 뭐 1%, 1.4, 음. 1.5 얘기가 나오면서 2월 달에 주가가 확 꺼져버렸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에, 1월 효과 이후에 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S&P 500의 행태를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예.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S&P 500이 최근,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음. 평균, 어, 1년에, 1년에 한 10% 조정은 있더라. 음. 그 다음에 평균 세번 정도 5% 조정은 있더라. 예.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 S&P 500이 2020년 올해가 음. 아니라 작년 2020년 6월 29일 음. 이후 현 대략 3 8 5일 동안 퍼 예. 10% 이상의 조정이 없었어요. 음. 아까 얘기한 대로 어1년에이회의 10%, 3회 5%, 5 조정을 보통 겪으면서 가는 게 S&P 500인데 음. 없었다는 음. 얘기죠. 물론 최장 기간은 대략 690일 정도의 조정도 있, 아니 690일 동안 조정이 없었던 예, 때도 그런 있었지만. 때도 있었지만 음. 평균으로 보면은 조금 이상 현상이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좀 음.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하는 부분인데 1년 반 가까이. 평균적으로한번한해한번 한한 정도는 10% 이상 조정이 있었는데 1년 반 가까이 최근 없었다. 없었다. 이게 인월 효과 이일 수도 있다. 그렇죠. 기업. 작년에도 약간의 음. 어떤 이런 만물린 그렇죠. 예. 부분이 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좀 피로감과 이제 고점에 대한 음. 고소공포증이 분명히 예. 있을 맞아요. 수 있는 예. 여지가 좀 있거든요. 예. 어,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 뭐냐면은 어, 이제 증시 아니 경제가 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20% 이상 폭락 또한 없었다도 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조정은 이때. 예,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정도의 폭락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기,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주식 시장이 4년 연속 오른 적은 없다. 예. 예. 4년 연속 음. 오른 적은 없다. 음. 즉, 지금 보면 2019년에 S&P 500이 30% 올랐어요. 예. 작년에 18.5% 올랐어요. 예. 올해는 현재까지 대략 25% 정도 올랐어요. 음. 자, 30%, 18.5%, 25%가 올랐어요. 예. 4년 차에도 또두 자릿수 상승이 있을 것인가 음. 한다면 과거에도 없었어요. 물론 예. 과거에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없을 것이냐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어렵지만, <웃음> 아무래도 기대치가 좀 어, 낮아지지 음. 않은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2021년 올해는 음. S&P 500 기업들의 에 저기 순이익이 음. 대략 65%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기업들의 늘어난 음. 회사도 65% 정도인데 예. 내년에는 한 8% 정도, 8%도 음. 적은 건 아니지만 예. 올해 65%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8%는 어마어마하게 음. 좀 작은 거잖아요. 예. 이런 저런 것이 에, 결국에 있어서는 음. 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작년에 아니 올해 자꾸 음. 작년이라는데 2021년 어, 2월 달 이후에도 조금 한동안 음. 조정이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예. 조금은 어, 마음 편히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음. 얘기를 좀 자, 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야누스 투자 전략의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1월 효과까지는 산타렐리하고 맞물려서, 맞물려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고 있다. 12월 마지막 주가 기회를 잡을 수 그렇죠. 있는 또 주간일 수도 있다. 지금이 두 번째는 일월 네, 네. 효과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꼭지였고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세 번째 그럼 1월 효과 이후 예, 예. 1월 효과 이후를 첫 번째 두 번째 꼭지하고 맞물려서 함께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면은... 1월 효과 이후에 어떤 포트폴리오 미리 해야 됩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하는 부분인데 알수 없는 영역인데 대비는 해야 된다고 예. 하면은 이제 양수 협장으로 예. 가야 되겠죠. 음. 어 이제 보통 이런 거를 바벨 전략이라고 음. 하는 거죠 어, 중간 단계가 없고 양 끝단을 음. 동시에 지고 가자 예, 역도, 하는 역도. 그렇죠 그렇죠 <웃음> 예, 예. 양 끝단을 지고 네. 가자 하는 건데 결국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떤 거냐면은 안정적인 성장주와 음. 약간의 방어주예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주는 성장주인데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예, 그 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뒤받침되는 음, 성장주라는 음, 거죠. 또 대형주라는 것이 또 어떤 선입견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웃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의 그런 음, 대, 뭐 이렇게 상단에 있는 예, 뭐 어, 예, 그런 예. 그팡주 어, 음. 같은 그런 그 대형주와 관련된. 즉성장주인 성장주인데 안정적인 것. 음. 근데 또 이제 방어주인데 약간의 방어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는 어, 그다 알고 있는 예. 그런 그런 쪽이 네, 예. 소비재 관련 그, 예, 그렇죠, 등등, 그렇죠. 예. 에너지 예. 등등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종목들인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경제 그 확장 사이클 초기 예. 초기에는 이제 금융주, 재료주, 에너지주, 음. 산업주 가등 이제 경기순환주가 좋았었고 예. 근데 경기 확장 사이클 중기에는 기술, 커뮤니케이션, 재량소비, 우리가 음. 다 겪어왔던 종목들이었는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어 10%에서 20% 음. 정도까지의 조정이 한번 없었는데 이런 조정이 올 것이라는 전제로 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과거에 보니까 이런 조정 때에는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등 방어적 섹터가 좀 음. 어, 좋았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한 걸해다하면 결국은 안정적인 성장주와 약간의 방어주 음. 쪽으로 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좀 어, 말씀드리고서 오늘 좀 어, 정리를 음. 하겠습니다. 예. 12월 마지막 주, 야누스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함께 조금 나누어 보았는데 어 저희들의 의견, 우리 조 위원님의 의견은 결국 정리하면 이렇다 그죠 어, 12월 마지막 주는 기회 요인이 많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1월 초까지 연결되는 산타렐리 1월 초순까지는 조금 어, 괜찮겠는데 그 이유를 좀 조심해라. 네. 그죠그 이유를 조심할 때 아, 아까 아 바벨 전략 네, 네. 안정적 성장주 네. 쪽, 조금 덜 예민한 네, 방어조. 경기 방기 방어조 네, 이런 예,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몇 가지 섹터를 조금 예시로 예, 어, 예,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 네. 자, 2021년 이렇게 해서 저희도 마무리하고요. 2022년 찾아 뵙겠습니다. 늘 변동성 많은 장세에서 주간주간 정리해 주시느라고 우리 펌펌한 투자연구소 조성현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의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